안녕하세요. 이것은에디슨 촬영 현장입니다. FW라고 하죠? 가을 겨울로 찍으러 왔어요. 근데 이거 진짜 신기하나요? 거울인 것 같아. 근데 거울 아니야. 나 멀리서부터 거울인 줄 알고 근데 내가 안보 봐. 아까 굉장히 힙한 정품인가봐요. 끝났다 첫 번째. 여기 거기래요. 언니들 SNL, 그, 한번 사는 일생으니내 마음대로 살 거야. 거기가 여기랍니다. 그치만 언니들은 없죠. 왜 다들 반팔을 입고 계세요? 안 추우세요? 또 추워야 정상인데? 굉장히 따시네요. 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블루 매치 <웃음> 원래 겨울에는 어둡게 입고 다녀야 돼요. 그래더 따뜻해 보여. <웃음> 잘 나와요? <웃음> 나 혼자만 하야겠다. 여러분, 전 보라드립니다. 보라, 보라, 보라. <웃음> 은하원이랑 소원이가 굉장히 좋아해요. 보고 싶다. 오늘 멤버들이 쉬는 날이거든요? 그래서 제가 음원 오라고, 놀러 오라고 했는데, 아무도 답장을 안 해요. 아, 춥다. 영혼 나가. 한번 살인 손님 방안 깨졌 l n t did do the pop and the poop the t e o 같았 오늘 치타거든요 치타걸 아이가얘치가 아닌가? 범 아닌가? 뭐지? 치타 맞지? 효범 치타 수났하셨습니다끝났드습니다 여러분, 여러의에비스촬를이끝났습니다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의에비스촬를찾아뵙습니다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러분, 여비분여